오늘 저희 74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오 맞아요 저희 열린 문화라꽃공화축제를 전신을 저희가 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피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해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의 어, 통곡의 애완의 눈물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에, 오늘 정말 74주를 해서 나라사랑 보금화사랑에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또 일제 36년의 참상을 여기 한 30여 점을 진열해 놨습니다만은 우리 기성세대만큼은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에 있던 망월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막 뒤집혔는데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서 꼭 일본을 이기고 새로운 단반도의 문화를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 시기에 아베가 우리를 어 정말 경제적으로 어 이제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궁화 어, 전시도 하고 또 아베가 일본이 우리한테 가했던 그런 그 생생한 사진들을 전시도 해놨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청소년 2천명한테 만약에 지금 어, 저희가 어, 예전에 독립운동혈대의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나도 독립운동을 끌것까 이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나 독립운동 하겠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했을 것 같아요? 75%! 7로 예. 어쨌든, 어, 정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국가를 위한 생각이, 어, 아직도 저희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뿌듯한 마음으로 살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방송에 오는들을 들었습니다. 87%가 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안양지구와 경기연맹이 청소년들의 국가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어,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